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고요 이 여자친구에게 내가 정말 멋진 남자로 보이고 싶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요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8, 90점은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가 서로 좋을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자에게 큰 점수를 받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여성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자친구하고 싸웠어요. 그런 남자인 나도요. 분명히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. 그런데 더 이상 이야기를 해봐야 이거 골치만 아파질 것 같고요. 감정적으로 내가 충분히 그 사람을 달래줄 상태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피할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나는요. 집에 돌아와서도 오늘은 내가 그 사람을 달래줄 수 없을 거니까 내 기분을 삭히는 것에 중심을 두는데요. 그때 내 여자친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 상태를 안다면 사실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안타깝게도 여성분들은요 남성분들처럼 그냥 불편하고 귀찮은 생각들을 뒤로 미루는 행동들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자인 나는요 골치가 아프고요 괴로운 생각이 들면 아 모르겠다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게 가능한데요 여성분들은 남자친구와 문제가 생겼을 때아 모르겠다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남자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성분들은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남자친구와의 문제라면요 이걸 해결하고 싶어 하겠죠 물론 남자인 나도요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지금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나중에 해결을 하자라는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성분들은요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면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 끝나는 거겠네 라는 쪽으로 그 불안한 마음이 자꾸 확산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쩌면 남자인 내가 화해를 요청하거나 미안하다고 하거나 자기 기분에 맞춰서 좀 낮은 자세로 다가와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요. 그게 안 되면 그냥 단지 나는 이 사람과 냉랭한 기운을 유지하고 있고 며칠 뒤에 화해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 기간 동안 여자는요.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안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요. 그리고 나를 원망하게 되죠. 그리고 나중에 내가 푼다고 하더라도요. 그 오랜 기간 동안 자기가 괴로웠던 마음이 쉽게 가시지 않아서요. 내 남자에 대한 점수를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. 모든 여성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대체적으로 보면 여성분들은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남자인 나와 문제가 생겼을 때 여성분들 마음속에는요 나라는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나라는 남자가 자기에게 마음이 떠나고 있는지 혹은 자기가 잘못해서 이제는 남자가 나를 질려하는지 이런 생각들로 자꾸 치닫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라면요 내 사랑하는 여자가 그런 생각으로 치닫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요. 그때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해야겠죠. 여성분들이 열등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. 여성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있어요. 여자들의 사랑은 그런 거거든요. 확인하고 싶고요. 이해받고 싶다고요. 남자인 나는 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싶고요. 인정받고 싶잖아요. 그것처럼 우리 서로가 좀 다르다고요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내 여자친구가 나를 미워하고 속상해하는 말들을 던졌다고 해서 그걸로 분노하고 화내면서 여자친구에게 자꾸 거리를 두려고 내가 삐졌다라는 티를 낸다면요. 남자인 나도 요 여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멋진 모습 여자에게 바라는 인정하는 모습을 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.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줄 수 있는 노력을 해주면 분명히 내 여자는요 나한테 그렇게 인정해주고 멋지다라고 칭찬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너무 괴롭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생각 안에서 답을 못 찾고 헤매고 있어서 그래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먼저 따뜻하게 보듬어줘야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도 들을 수 있겠죠. 그런 위기의 순간에 남자인 내 생각으로 내 여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여자는 되게 많이 아플 거고요. 둘 사이는 점점 더 금이 갈 거예요. 나는 일단 너무 골치가 아프고 괴로우니까 내일 생각하자 다음에 생각하자 하고 있을 때내 여자는요 나와의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골마 터지고 아파지고 괴로워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것만 잘해도요 내 여자에게 나는 분명 자상하고 멋진 남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